때빼고안 가봤는데 놀러 간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니까 처음입니다 여기 서울 살아도 한강을 안 가진다니깐요 오늘 새 차를 샀기 때문에 한강으로 놀러를 가보려고 해요 운전도 좀 해보고 <목소리> 까딱까딱이 노래. <웃음> 노래가 안 나오잖아. <웃음> 이거 이거. 세차 긁는 것보다. 아, 잘했어요. 이게 낫지. 불안하니까. 그 감이 안잡혀지 오 날씨 너무 좋은데? 잘했다 오 너무 좋다 역시 너무 좋다 오 그럴싸해 벌써 이거지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심상치 않은데? 아이고 무거워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또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벚꽃 놀이를 왔어요 한강공원에 벚꽃 구경을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피크닉을 해보던 게 저의 또 꿈이기도 해서 싸워봤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리 오시죠 짜잔 열립니다 휴. 휴. 보세요 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오늘의 컨셉은 인스타게임성 이거 아시죠 이거 인조풀떼기 이런게 또 이런데 우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줘야 감성이라는게 살아나거든요 짜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홍루이젠 홍루이젠 샌드위치를 여기다 담을까 해요 예쁘겠죠? 그리고 갬성을 살려줄 플라스틱 유리잔 아니 아니지 플라스틱 잔 이런데는 또 외국어 많이 쓰여있는 음료수 이런거 어 이런 거. 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핑크색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복숭아 사이다 도시락 <목소리> 짜잔 자 <목소리> 너무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죠? 원래 제가 김밥을 직접 쌀려고 했거든요 삼겹살 김밥을 근데 새벽 4시 반에 알람 맞춰놨는데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시켰습니다 사실 이게 더 맛있긴 하죠 짜자잔 천혜양천혜양 양. 짜잔! 허! 너무 맛있겠죠? 진짜 이거 그냥 거의 설탕 덩어리예요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맛있겠다 그리고 이게 또 빠질 수 없겠죠? 청포도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자, 이제 슬슬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Call me! <웃음> 이거 공 <콩> 아니냐고 <웃음> 아 추워서 어쩔 수 없어 <웃음> 아 어, 진짜 맛있다 잠깐만 지푸라기가 <웃음> 음식에 자꾸 지푸라기가 붙어요 애플 같은 거? 보통 이런 거 하고 친구들 있으면 게임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전 마치 여러분들과 와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댕댕이 초코 샌드위치 먹을래? 아니면 천혜향 먹을래?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층의 첫 벚꽃 피크닉을 와봤는데요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사진도 많이 보고 뭐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아. 어 너무 여유롭고 들어누워서 낮잠도 자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경치 구경하면서 너무너무 힐링 되겠다 막상 와보니까 달랐던 건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고 아직 날씨가 찼고 그리고 이런 잔디에서 풀 같은 게 계속 날려요 이런 음식이나 과일에 다 들어가고 혼자 오니까 좀 심심하고 나눠먹을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 나와서 가만히 그냥 경치 구경하고 앉아있고 오늘처럼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힐링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맛있었고 하지만 뭔가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사진으로만 봤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이 여기서 이제 좋았던 부분만 딱 찍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현실은 <웃음> 다, 이거 지금 어떻게 다 정리할까 막막하네요. 제가 와보니까 무조건 물티슈 이런 거꼭 있어야 되고요 뭐 닦을 거나 이렇게 쏟을 것도 많고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좀잘 쓰러지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따뜻한 담요 이왕이면 낮잠 잘 거면 베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베까지 챙겨오면 완벽한 피크닉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잘 먹었고 재밌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벚꽃 구경 많이 많이 다녀오시고 그리고 맛있는 이렇게 음식들 챙겨서 피크닉도 가시길 바랄게요. 다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